목장 이야기 제 어린 시절 최고의 게임 중 하나죠 농장을 운영하면서 숨겨진 요소들을 찾는 재미는 실로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처음 황금물 뿌리개를 찾았던 순간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죠 지금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게임이지만 많은 게임들에 영향을 미친 게임이기도 합니다 스타리벨리처럼 얼마 전한 게임을 찾아냈어요 일본 산 어드벤처 게임이었고 딱 봐도 감성만 파라지 게임게 눈에 보여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한 문구가 저를 사라잡았죠 목장 이야기 제작자의 오리지널 신작 엔젤이 좀 센데? 아무튼 결국 그 게임을 구매해서 플레이했고 어... 지금은 이렇게 잘 불타고 있죠 처음에 플레이어에게 성별을 고르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노예 새끼를 고르는 거였어요. 플레이어가 고른 캐릭터는 게임 내내 말도 못하고 기본적인 카페 운영 시간도 알려주지 않으며 밖에 나가서 재료랑 레시피나 모아오라고 하거든요. 눈치채셨겠지만 이 게임은 경영 시뮬레이션이 아닌 어드벤처 게임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말하는 모험이란 게 필드에 성의 없이 우 뿌려진 재료와 레시피를 모아오는 거라면 참 성공한 어드벤처 게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목장 이야기 제작자를 데려왔으니 어드벤처 요소보다는 경영 요소에 집중하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플레이 타임 4 시간쯤에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게임에 있어서 장르는 그 게임에서 가장 할만한 컨텐츠를 맨 앞에 내세워놓은 거란 사실을요 그래요 누가 목장 이야기 제작자가 만든 게임에서 경영 요소를 기대하겠어요 그나마 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인 텃밭과 양식장에선 지금까지 얻은 재료를 랜덤으로 생산하면 되는 거죠 네그 누구도 카페 운영시간에 직접 요리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서빙과 주문받기라는 꿀잼 컨텐츠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나마 위로가 되는 점이라면 메인 컨텐츠인 요리가 존나 기지루해서 NPC한테 그 역할을 뺏긴 게덜 억울하다는 점이에요 요리를 무슨 리듬 게임처럼 해놨는데 가장 어려운 요리를 해봤자 노트수는 20개가 넘지도 않고 몇 가지 음악을 모든 요리에 돌려쓰고 있는데다가 그렇게 완성한 요리는 3D 모델도 아닌 사진 쪼가리 한 장으로 보여주는데 말입니다 메인 스토리에 사용되는 요리를 포함해서 5만 8천원짜리 게임에서! 그렇게 경영요소와 어드벤처 요소를 모두 조져놨으니 이제 스토리에 기대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모든 NPC들이 제각기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다른 NPC들과의 연결고리도 만들어라는데 이 게임의 스토리는 왜 전부 똑같은 것처럼 보일까요? 그야 당연하죠 해결하는 과정이 전부 똑같은데 카페 NPC가 찾아와서는 내가 이렇게 병신이라고 표출하다가 요리 하나 처먹고 모든 게 갑자기 해결돼서 등신 같은 교훈 하나 던져주는 게이 게임 스토리의 전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걸 10번 반복하는 게이 게임의 스토리예요 아! 어, 하나 빼먹을 뻔했네요 자기가 병신이란 걸 표출하는 과정을 소식 갈래로 쪼개서 한 문장을 들을 때마다 잠을 자야 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잠을 잘 명분도 만들기 귀찮았는지 일단 잠을 자자 라고 표시를 해둔다고요!!! 나는 그걸 보고 무슨 기획 단계에 콘티가 유출된 건지 알았어요 그 문구가 세번 연속으로 나오는 걸 보고서야 실수가 아니란 걸 알았다고요 이렇게 게임의 메인 요소들을 모두 조주고 남은 건 드래곤에게 음식이나 처먹이면서 색이나 바뀌는 걸 구경하는 게 전부죠 드래곤 색칠 놀이책은 이미 단종됐다고 이 개자식들아 목장 이야기에서 발전된 거라곤 그래픽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퇴화했어요 나는 아직 기대하고 있었다고 스위치용 목장 이야기도 구매했단 말이야 오늘 여기에 내 추억 중 하나가 묻힌다 먼저 간 디지몬과 함께 말이야 결과적으로 이 게임은 마치 하와이산 공기통조림 같은 게임입니다 이름만 내세워서 팔아재끼고 정작 어디에 쓸 데가 있는 것도 아니며 가격만 존나게 높여놨죠 메탈킴이 게임에 매기는 가격 메탈 프라이스는 5,400원입니다